저 귀찮아. 귀찮아. 귀찮 <목소리도> 북두대통과에는북두 디자인 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국내 건강 모다 <목소리도> We are passing by 청사. the sunrise and the moon. See from 청사 o n t a l Busan. 센터 코리아, 열랜스케이 디자인 테이션 승객 여러분, 우리 열차, 마주운 열차를 비켜가기 위해 한번더 정차합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m 음? 니가 쟤 지금 쟤가 쟤가 쟤가 쟤가 쟤가 가 진금여기는 은근 인기 많네 이 열차는 잠시 후 청사포 청사포 정거장에 도착하겠습니다. 청사포 정거장에서는 스카이 캡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